25일에 방송된 내 눈의 콩깍지에서는 장경준과 차안에서 잠든 이영희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시동생 김도식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김도식은 이영희에게 너 누구랑 날밤 까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영희는 날밤을 까다니 그냥 지갑 두고 와서 온 거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김도식은 형수님 사회생활 하더니 거짓말이 많이 늘었다며 그 사람 한강다리에서 잘난 척한놈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영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했지만 김도식은 엄마를 외치며 집안 사람을 불렀고 이영희는 당황해 갚을 돈에서 백만 원을 깎아주겠다며 입을 막았습니다. 김도식은 어떤 놈인지는 알려달라며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영희는 그냥 회사 동기 인턴이고 차 얻어 탄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김도식은 차 얻어 탔는데 우리 동네까지 왜온 거냐고 또 따졌습니다. 이에 이형이는 나중에 다 설명한다니까 라며 아무튼 비밀 꼭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경주는 휴가임에도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며 집을 나섭니다.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책을 읽어 녹음하는 봉사를 하려는 것인데요.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을 고르던 장경준은 한 아이가 장경준이 고르는 책을 이미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아빠가 오는 날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아이와 대화를 하는 장경준은 넌 아빠가 안 계시는구나. 아저씨는 엄마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이영희의 딸 김미리네였는데요. 장경준은 미리네 옆에 앉아서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이영희는 딸을 데리러 도서관에 도착해 두리번거리는 장면을 끝으로 이번 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집에 도착한 이영희에게 할머니는 니 시어머니 너 외박했다고 뿔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영희는 김도식이 고자질한 것으로 추측하며 김도식의 이름을 혼잣말로 읊졸입니다. 김혜미는 이영희를 불러 뭘 어떻게 했길래 경준 오빠가 이영희씨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라며 조롱하듯 묻습니다. 이영희는 장경준에게 거리를 두며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해서 밥 먹는 건 어렵겠다는 말을 합니다. 장경준은 나한테 뭐 화난 일이라도 있는 건가? 라며 영문을 몰라합니다. 김혜미는 장경준에게 이영희씨한테 다른 마음 믿는 거야? 라며 대답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